강준진! 파이팅! 음 오! 오 파이팅 호흡도 맞춰 왔어요. 네, 지금 그만큼 강동구 멘토에게는 너무 절실해요. <웃음> 아, 이게 렇게 이게 너무 절실해. 음. 이게. 이게. 아, 많이 없으신가요? 많이 신경을 하는데. 아니죠. 상금은 일단은 가져가고 봐야 된다는. 까다 아 배치 2호7번 초구. 강준진 선수 맞아. 부드럽게 출발했지만은 돌아오는 키스는 빠졌어요. 돌아오는 키스 빠졌고. 오! 오! 아! 아! 됐어요! 오! 성공하는 강효진 참가자. 음. 오. 쉽지 않은 배치 잘 피하고 있어요. 자, 고민이 좀 많은데요. 오 더블 쿠션으로 가는데 너무 두꺼웠어요. 음. 네, 두 아, 쿠션이죠. 가자. 네. 황금빛이는 차라리 팔간공을 일적으로 음. 횡단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했는데, 자, 점만 올리고 갑니다. 이제 이구라 참가자 급해요. 쓰리고션을 쳐야 어. 되는데 아. 치고 나서 또 급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네. <웃음> 급하게 들어가셨어요. 좀 급한 분이에요. <웃음> 네. 나올 때도 급하시고 들어갈 때도 급하시고. 지지만 20초 남겨두고 마무리 지켰어요. <웃음> 그렇죠. 실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경기 루틴은 조오와 똑같이 하겠다. 지금 그런 루틴을 갖고 지금 경기 임하고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든 좀 말든 또. 스피드로 이번 경기를 장악하겠다 그런 예. 느낌입니다. 스캠이요. 스캠. 스겜. 자, 엄청납니다. 어, 어, 올라갑니다. 자, 몸을 쓰기 시작했어요. 몸을, 몸을. 2대0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만듭니다. 오. 와 1이닝에 이어서 2이닝까지 득점에 성공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이 스포츠는 간절해야 승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뭐, 아까는 안 간절한 거. 같아요? 간간절했죠. 적당히 간절. 간절한 거였죠. 중형제 때 너무 감면안 된다면서요. 제가 그랬나요? 즐기십시오. 이거예요. 정확히 양파 껍질을 하셨나요? 방금 방지. 실수로 강동 선수의 머리카락 3개 빠졌어요. <웃음>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다시 헤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웃음> 상황. 아, 것 아, 것 그렇게까지 예. 가면 <웃음> 안될것 같고요. 헤어 임플란트 나왔습니다. 이어서 예. 오 좋다. 어, 좋다. 자 굿샷 오, 굿샷. 굿샷. 지금 음. 조절 맨터 좋다고 음. 이야기했는데. 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음. 아 기가 막히다. 정말 약간의 미공으로흰공이 음.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죠. 아 지금 인터벌도 굉장히 빨라요. 자옆 돌리기로 가지 않고 되돌리기로. 아우 얇다. 자, 얇았어요. 자, 오, 디펜스 좋고. 빠집니다. 하지만 한점 따라붙은 이유라 참가자 스코어 2대 1입니다. 자, 맞춰서 가기에는 괜찮은 초이스가 없어요. 자, 뱅크샷을 바라보고 있는데. 음. 요새 너무 미리 말해주실는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죠. 이런 초이스는 말해도 굉장 이거 네. 말 못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웃음>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웃음> 거거든요. 뱅크샷 2점짜리? 다 짧아요. 네자강유진 참가자 약간 제가 이 초이스를 먼저 말했지 않습니까? 이유라 최씨.. 최시... 어, 들어갔습니다. 5초 만에 어드라스 들어갔습니다. <웃음> 어. 너무 빨라요. 아. 음. 빠르게 들어갑니다. 오늘 어, 진짜 빠리빨리 지, 경기 운행하시네요. 지금 그렇죠. 같은 경우는 벤크샷트로 놓치는 도 나쁘지 않아두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최이스를 이야기해도 마히 그거에 의, 의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 주고도 묻히는 게 당구예요. 그렇죠. 네. 네. 자, 돌리기 대회전. 코너쪽 타고 올라오는데. 야. 어! 엄게 득점이에요. 원래 평상시 테이블 같았으면 조금 짧게 빠질 수 있는 음. 상황이었는데 양익은 주심이두번 닦았어요. <웃음> <웃음> 엄청나게 닦더라고요. <웃음> 그 효과를 한번본 겁니다. 믿결린다는 <웃음>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거는 아, 잘... 심판덕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저 벤치 시간. 벤치 시간. 벤치 <웃음> <웃음> <웃음> 음. <단지> 시간. 수고락처요. <웃음> <웃음> 음? 잠시만요. 아 이제 올라가 있으세요. 어 <웃음> 아우. <웃음> <웃음> <웃음> 어, 잘못 봤네.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잘못, 봤네. 그게, <웃음> 어, 잘못 봤어. 아, 나 지금 이벤치 타임이 나오나? 강동국 멘토는 <웃음> 어. 투뱅크가 네. 대각선으로 보다 보니까 아, 네. 지금 이 단쿠션 쪽의 공간이 네, 충분히 됐다. 투뱅크가 쉽게 <웃음> 나올 것이다. <같아. 웃음> 아. 백구 90% 던거친해졌할 말이 아, 없는 아, 거예요. 벤치 타임아웃스불러놓고할 아, 말이 아. 없어요. 벤치 타임아웃에서 아, 잘못봤는 아, 아, 가 아, 나왔습니다. 너무, 너무 야, 야 이거 엄청 내 실수로 될수 있겠는데요. <웃음> 그걸 오케이. 접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예. 알고 있었어요. 아, 네. 그만큼 네. <웃음> 투뱅크는 이 타임아웃의 효력을 못 봤지만 대회전에 함정을 강동 멘트가 또 짚어줬어요. 벤치타임 아웃 이후의 공격입니다. 아, 자, 아 됐습니다. 아, 아름답다, 네. 아름다워. <웃음> 아, 지금 이 정확한 부분을 <웃음> 올려봤습니다. 올라... 아 좋습니다. 네, 그렇죠? <웃음> 어떻게 보면은 강동 멘토가 이 벤치타임 아웃에서 잘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과격하게 갔다면 이 포지션이 안 나오거든요. 일접구에 음 최대한는내공에 힘을 빼서. 이 대회전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다음 포지션까지 그렇죠 좋은 오, 결과로 엄청 잘해주시네요 괜찮습니까? 네 오, 완벽했어요 할 일은 해야죠 네, 완벽했어요 자두분 화해하신 것 같고요 네, 점수 따셨어요 바깥 돌리기 좋아요 네 정확하게 갑니다 득점 상연속 득점 어, 이렇게 되면 말씀해주셨던 대로 좋은 포지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득점으로 그렇죠 거예요. 원래 이중 당구 중이라는 게 네. 득점이 좀안 나와야 네. 드립을 좀 많이 치거든요 <웃음> 이렇게 너무 잘 쳐봐 할 말이 없어져요. 칭찬밖에 안 되잖아요. 칭찬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아까, 아까 뭐무득성 나올 때는 뭐 너무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웃음> 아 이거 서른 이상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달라요. 자. 얇은 이런 네. 모습이 나와야죠. 이런모습이 아. <웃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경기 10분 안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웃음> 방송 분량도 못 빼고. <웃음> 천천히, 천천히. <웃음> <웃음>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자, 이제 이유라 아. 참가자입니다. 오늘 넉 점차 상황. 빨간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힘을 아껴야 됩니다. 야, 일단은 자, 일단은 섬세한 배전을 쓴것 같은데. 들어왔습니다들어왔어요 아, 왼쪽으로 옆 돌리기 깔끔하게 성공했어요. 그렇죠. 이유로 점거자니다 바깥돌리기를 한번 바라봤는데 일리적구가 키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 체이스는 조금은 뒤로 하고 빗겨치기 길게 갑니다. 아 회전이 조금 빠졌다. 그데 음, 근데, 근데 이제 키스가 있다 이런 말을 해줘도 되는가봐요. <웃음> <웃음> 아니죠. 아니,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키스가 있다니까 라 갑자기 안 차잖아요. 뭐야 지금? <웃음> 이유로 참가자가 고개를 깨우뚱했거든요그 <웃음> 키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웃음> 어 지금 심판이 옐로 카드. <웃음> <웃음> 지금 심판 옐로 카드였어요. 됐어요. <웃음> 자, 5대의 석점 앞서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얇은 두께로 갑니다. 와 우와. 수고 들었네요. 그만큼 약간 플러스 출발해서 안으로 짧게는 상당히 이 두께의 정확성이 요한 배치였는데 음. 좀아쉬움이남겠습니다 음. 김수 캐슬 회님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나요? 겸손해진 거죠. <웃음> 잘못하면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로 카드 하나 받았습니다. 아. 들어오지 않네요. 이번 오이닝은 두 선수 모두 무득점. 네. 그 걱정되시면 이쪽 팀에 할때 한번 키스 타이밍 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쪽 팀은 제가 말해도 별로 안 듣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웃음> 진행하더라고요. 자 안으로 길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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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치죠 저는 분명히 바깥으로 <웃음> 예측을 해줬는데 바깥 어, 돌리기 아니라 세워치기를선택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원래 모든 쵸이스는 본인의 그럼요. 아, 그럼요. 선택이니까. <웃음> 아, <아니>, 근데 위원 님도 <웃음> 너무 성격 급하셔 가지고 공만 섰다 면이 얘기를 하고 으셔 가지고. <웃음> 그게 중계를 현장 중계를 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스튜디오 <웃음> 중계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자, 짧게인데요. 허? 너무 짧아. 아, 아, 짧네요. 아, 네. 아깝다, 잘 쳤는데. 어, 요즘에 이 여자 당구 선수들 실력이 갈수록 엄청나게 들어가고 어, 어, 있어요. 습니다 에버리지 1일 넘는 경우도 LTV에서 정말 자주 나와나요렇죠 오아 아, 오늘 아오 약간 미치지 못하긴 했습니다 강유진 선수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강유진, 강, 강유진 선수는 살짝 기술을 넣은 거예요 음. 상단 당점에 투쿠션에서 살짝 휘, 휘어치는 각도를 좁히는 그 기술을 사용했는데 아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이어서 이유라 참가자 야, 이번 좀 어렵나 보네요 넥스 네, 타임 아웃. 약간 미간에 인상이 있어요.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벤치 타임 아웃. 저쪽으로, 이 이쪽으로 해서 3뱅크 칠 건데, 음. 한30 정도 떨어지면 딱 걸릴 정도 각이니까, 음. 출발선 생각해가지고, 음. 대략 한5정도 받아보고 치면 맞을 나죠. 이뱅크샷 아, 안 나가도 안 나가도 아, 아. 시간을 좀 써도 아. 돼. 아. 음. 아. 마음이 너무... <웃음> 5정도2티 응, 2티2티2티인데 자, 3뱅크를 어느 정도 주문한 것 같은데... 네. 네. 3 5주 저도 오주. 한번 봐 볼까요? <웃음> 대략 약한 28.5 정도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아까 뒤주선 30도라고 하던데. 아, 그런가요? 네. <웃음> 3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자. 28.5가 떨어졌어요. 본인의 멘토 말을 들어야 된는데제 말을 들었어요. <웃음> 좀세서 그래. 제가 아, 해가지고 아, 쿠션에서 빌려. 짧아지는 거야. 어, 그 이후에 피드백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부드러운 조제오 멘토. 그렇죠. 지금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멘토들이 할수 있는 최대의 원품트 그렇죠. 네. 이런 게다또 경험이 되고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쿠션에 붙어있는 하얀색 공인데. 자, 어렵죠? 방금 같은 이 내공이 쿠션에 붙어있을 때는 이 브릿지를 꽉 잡아줘야 돼요 조금만 음. 오픈되어 있으면 은 두께가 붙어있잖아. 내가 원하는 두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도 좀 빠져요 좀 어, 그래 좀 이럴 때딱그 멘토가 좀 한마디 좀딱 해줘야 되는데 좀, 좀 아쉬움이 있네요 멘토? 멘토가 말을 안 해줬다 이라 <웃음> 참가자 <웃음> <웃음> 밀었어요? 너무 밀었어요. 자, 현재까지 6대 정수가 2인익제 묶여있습니다. 이거 쓰고 나니까 할게 없네. 할게 없어요, 이제. 벤치타임이 너무, 벤치 너무 일찍 써서. <웃음> 하, 하실 게 없으시다고. 음. 아, 잘못 봤다? 벤치타임. <웃음> 이제 여자 단식 1 1점째기 때문에 강유진 참가자 5점 남아있습니다. 자 대회전. 자 키스가 조금은 염려되는데요. 자1적고와의 타이밍. 자 벗어났어요. 오 어, 키스 뺐고요. 들어갔어요. 뺐고. 드러... 아, 아 네. 네. 어, 오늘 키스 빼는 게 정말 예술이네요. 어떻게 3, 보셨어요. 3, 3, 3, 3, 일단 잘봤고요 <웃음> <웃음> 이 일적구 두께 선택이 워낙 좋은 선수예요, 강유진 참가자는. 음 그리고 딱 보면은, 당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무사들이 칼을 뽑았을 때 느끼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 자세 잡았을 때 엄청난 고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사, 장군 같은. 자. 여기서 갖고 올까요? 네. 벌어지죠? 아 네. 방금 배치는 워낙 어려웠던 배치기 네. 때문에 그런데 7대 2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아쉬워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길게 묶여져 아직 2점에 묶여있는 이유라 참가자 스코어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인터벌이 길어졌어요 음. 아 다시 또 뱅크샷 비슷해. 오. 아, 바깥쪽으로 걸립니다. 두번 연속 뱅크샷을 놓칩니다. 자, 조금 고민이 되는 배치인데. 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의님 네?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셨어요 <웃음> 잠깐만요. 치고 나면 이야기할게요. 네, 기억에 세워치기. <웃음> 아니, 그 직전에 유라 참가자 때 키스 있어요 이러고 나서 유라 참가자가 방향 바꿨잖아요. 그 이후에 현격하게 지금 말씀을 <웃음> 들었던 것같요 <줄어들었어요. 웃음> 그리고 또 강동구 멘토가 또한한방 한방 던졌잖아요. 아차 하신 거야. 약간 김현철께서는 지금 또 나왔어요. 또 약간 쫄이에요, 지금 쫄. 이게 아니고 어, 이. 또 이런 또 하나의 이게 또 하나의 또 재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아, 위헌님이 침묵하는 게 재미라고요? 그렇죠. 왜 말을 안 할까? <웃음> 어디 아픈 가 <거> 아닌가? <웃음> 급격하게 당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웃음> 그렇진 않아요. <웃음> 지금 엎드려서... 실제 e s c 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멘탈 얘기 드리고요. 한 발짝 있고요. 물러서서 원하는 원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엎드려라. 어. 아, 오늘 강진 체크하자 공 배치 좀 고심하게 만드는 공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근데 네. 살짝 함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 음. 되는 지금 배치예요. 판단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말안 해요. 자, 세워치기 들어갑니다. <웃음> 야, 회전? 올라갑니다. 이거는, 맞아, 들어가면, 정말 보는데? 박수감이에요. 아. 안 들어갔어요. 와, 어, 어 그래도, 그래도 감동 멘토가 박수를 보냈 어. 고수는 고수를 네, 느끼잖아요. 네, 그만큼 그쵸. 본인 팀이지만은 잘 쳤다. 아 실수 음, 득점은 음, 안, 안 됐더라도, <웃음> 엄청난 내공이 있는 잠시 공격이었어요. 잠시만요. 오, 다시 또 뱅크샷 네, 세번 연속 뱅크샷 시도 될 때까지 갈 겁니다 <웃음> <웃음> 뱅크샷 자 얇게! 얇게. 아안 아, 걸렸어요 아 걸리기만 하면 맞았는데 이야 아, 이 뱅크샷이 진짜. 오늘 정말 유라 참가자를 가슴 아프게 하네요 이공 배치는 어떤 공략들이 있을까요? 잘칠 겁니다. <웃음> 말씀, 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저도 지금 입이 간지간지한데 또 말한 마디 잘못했다가서 눈치, <웃음> 눈치 보고 해서 아예 이쪽, 이쪽을 아예 안 보게 고 해요. 예술위원을 <웃음> <아니>, 모셨는데 <웃음> 공배치 얘기 안 해주시고 <웃음> 자. 역시 이 팀이 네. 대회전을 잘 치는 팀이네요 <웃음> 어. 대회전을 가는데요 코너 쪽 공간이 약간 오. 있는데 들어갔어요 오. 오, 잘 쳤다 광동광 멘토도 대회전 잘, 잘 하잖아요 그렇죠 오. 쓰리 쿠션 이상의 쿠션을 맞추는 공격에서는 강동국 멘토만큼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없어요. 아, 그 쓰리 쿠션 이하는 안 되고. 그렇죠. 좀 그게 좀 약해요. 8니 어시스트요. 쓰리 쿠션만 맞춰라 그러면 네. 좀 야간데 네. 이상의 <웃음> 쿠션을 맞춰라 그러면 엄청 성공률이 높아요. 아, 너무 공격을 안 하시길래 살짝 살짝 제가 어시스트 해 드렸어요. 원래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아. 네. 여러분 장소 팔 고춘자? 약간 그런 자, 느낌인데. 포 쿠션이면 가능해요. 자, 조금 짧습니다. 네. 8대2입니다. 자, 8대2. 어느새 석점 남았어요. 그래도 11점까지. 어이. 아, 이유라 참가자가 공격하려고 할때흰 공과 음. 빨간 음. 공이 지금 거의 음. 비슷한 위치에 계속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네. 한쪽으로 계속 몰린다는 거는 강유진 없어. 참가자가 음. 어느 정도 수비도 조금은 음. 염두에 둔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음. 또 뱅크냐 갑니다. 될 때까지 갑니다. 아, 아, 좀 세게 쳤으면 뒤로. 당골 무조건 세게 쳐야 되는데. 아, 아 세게 쳐야 되는데. 자. 갈때이 상황. 이제 남은 점수 석점 자, 세 가지의 초이스가 있어요. 네. 알아서 초이스 할 겁니다. <웃음> 아니, 세 가지는 말해도 아니, 돼요. 세 가지는 말해도 돼요. 아, 해도 딱 거기까지. 아, 해도 돼 해도 돼요. <웃음> 아, 아니 걱정 말고 해보세요 그, 해보세요 그건 다알거예요 원뱅크 네. 바깥 돌리기 시리뱅크 잘 고르세요 <웃음> 자 골라요 당부에요 꼽게요 타임아웃 어, 머릿속을 어. 복잡하게 만들어요더 <웃음> 복잡하게 하신거 아니에요? 세 중에 하다세 중에 세 <웃음> 그 중에 바깥으로 돌리느냐 원뱅크 넣치느냐 대회전 아, 그건 조금 위험하고. <웃음> 바로, 어, 쓰리, 어. 바로 쓰리 바로 쓰리뱅크. 쓰리뱅크. 네. <웃음> 강유진 참가자 <한번> 결정했어요. <웃음> 자, 오. 됐어요. 빼면서 와. 득점합니다 와. 바꿨어요. 마지막에 방향을 바꿨어요 <웃음> 그게 뭐냐면 지금 스코어가 8대2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버프샷으로 아 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 이점이잖아요 음. 1점 1점 따박따박 따박. 점수를 올리겠다. 음. 그 의도인 것 같아요 안전성을 선택했다 와 이번 배치는한 7가지가 있네요 <웃음> 아 이제 재미 들리셨어요 이제 <웃음> 이제되면 이제 놀리는, 어, 이제 놀리는 거야 이점되면 어, 놀리는 거야 난네개밖에안 보이는데 나머지 세개 뭐지? 이런 생각을 할어같 지금 이런 배치는 엄청난 지금 초이스가 있어요. 네. 자, 길게 왕단 단으로 행행장 짓자요. 이것까지 했으면 여덟 개 했어요. <웃음> 제가 일곱 개 만한 건 이게 없었어요. 이런 건는 생각지도 못한 걸 치신 거예요. 전혀 이상밖에초이스라고요 오랜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유라 참가자 자. 계속 p o s i t i o n 는 MS o 에 the Ebon a 여 d o 득점이었거든요 자, 신고했습니다. y 점 u jump. Oh, God. Did you get the job? Yes, okay. I did. The g e n t l e m a 천 under the 천 a r The b a 요 g a n won. c o n n o 따라했습니다 좋아 또한번 바깥 돌리기로 나와 이현석 특정 네, 좋아. 자 갑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배치는 말해줘도 되는데 딱한 가지거든요 <웃음> 선택권이 없어요 말씀하세요. 이거 무조건 옆돌리기 가야돼요 아... 자회전은 많이 줘야 돼요 좋아 회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하면 안돼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 걱정합니다. 아니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줄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한 거거든요 옆돌리기는 얘기할 수 있으나 뭘 주의해라 이런 거는 평판 아닙니까? 이유라 참가자가 조재우 멘트 말도 안듣는제 말을 <웃음> 듣겠습니까 그대 5회 스코어입니다. 자, 오. 좋아. 좋아. 빨리 들어와. 아, 예. 거, 오, 코너 까만. 쪽에 걸리지 않네요. 화면 속점으로마감합니다 빨리 들어와. 그 9대 5회 스코어입니다. 됐어 수비됐어. 이렇게 점수를 점씩 붙여 줘야 경기가 쪽이 쪽이 하게 그죠? 그래도 저희 텐션은 살아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어, 이제는. 음. 어려운 배치에요. 네, 강유진 참가자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 여기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역되지 <웃음> <웃음> 않죠? 어떤 공을 선택할지?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키스 빼면서. 아! 아! 조금만 더 두껍게 천천히. 출발해야 되는데. 천천히. 더블 쿠션 실패. 일단은 여계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네요. <웃음>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내 멘트 살려줬다. 그렇죠, 그렇죠. 어, 내 요즘 멘트 챙겨줬다. 당구 선수들이 여계전을잘안 네. 쓰더라고요. <웃음> 다정해전만 써요. 유라 참가자. 오, 좋아. 자. 들어갔어요 오! 오 들어갔어요! 따라갑니다! 9대6 이제 석점차까지 추격하고 있어요 석점차? 이것도 몰라요 비록 9대6으로 지고 있지만 은 바깥 돌리기의 성공률이 상당히 9대6이에요 9대6 9대6이라겠죠 <웃음> <웃음> 바깥 돌리기 성공률이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 안쪽으로 특전입니다 지금도 타임아웃이 있잖아. 타임아웃 쓰고 천천히 두께 치면 되지. 음. 초이스를 바꿔서 그 자리에서. 그 타임아웃만 아. 썼지 유라가자 타임아웃 남아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스를 바꾸면서 가 이야기를 해그 자리에서 그 바로 그 이렇게 습니다. 안 되지. 정말 착하게잘설명하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 조 네. 본인이 다 예전에 오래 전에 네.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이 스포츠에 감독이 있고 네. 코치가 아, 있는 겁니다. 아, 당구도 이제는 있어야 돼요. 음. 감독 자리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플레이어입니다. <웃음> 자, 아. 아. 강유진 참가자의 공태가 약간 길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데 유닝이어서 무득점이에요. 이유로 참가자가 점수를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긴장감에서 강유진 참가자도 음. 작은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석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키스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 와 뺐어요. 당기면서 찹가는데오 이제 9대 7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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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이제 9대7 조정차. 이제 9대7 조정차. 자, 보시면 지금 또 만만치 않은 배치가 왔습니다. 네. 어, 이제 경기 중반부로 가면서 네. 강효진 참가자에게 오는 공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기 하면. 초반하고는 확실히 이 분위기나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오래 갈거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강현진 참가자가 뱅크샷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아, 자, 오. 조금은 끌린 듯 싶은데요. 아 멀어지네요. 뱅크샷을 아, 노려봤지만 무득점을 끝나면서 3인 2연속 공타. 9점에 묶여있습니다. 다시 이유라 참가자인데 길게 돌립니다. 어 됐어. 잠깐, 잠깐. 어. 어렵네요. 아. 이유라 참가자는. 방금 출발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야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큐 끝에 내공이 있어요. 음... 아,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하면서 대회전이 돌아간다. 그만큼 큐 스피드가 끝이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음...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괜찮았죠? 네. 좋습니다. <웃음> 이런 전문적인 자화자, 자랑, 우리 오... 둘이 같이 서로 칭찬하면서 어? 중계에 얼마나 좋아요? 원 플러스 원으로 우리 항상 가야 됩니다. 자. 자. 대전. 보이죠 뭐 탱크샷 시도 자, 들어가면 마무리돼요. 짧아요. 자, 흐름이 안 좋아요. 야, 강유진 참가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두 전만을 남겨놓고 지금 계속해서 여지를 주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자, 도망가지 못하고 있어요. 음, 가보시는 시 보고. 진짜 가보시는 시간. 잡혔어. 다시 한번엽돌리기 선택합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일단은 짧았어요. 아, 키스가 났네요. 아아 우리 팀 팀이 나는 것 같아. 손에 땀이 엄청 나게다고 <웃음> 강동 멘토가 손에 땀이 난다고 진짜 PBA 팀 리그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중국이 그럴 수 있어요. 조지우멘트도 땀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음> <진짜로 제가 웃음> 이마는 떨어지고 있네요. 아, 티나요? <웃음> 이마가 밝아졌어요, 조지우멘트가. 오. 들어옵니다! 아, 오랜만에 득점 네. 네. 자, 이제 세트 포인트 강유진 어. 참가자입니다. 어. 한 점만이 남아있습니다 아... 자 지금 이 순간에 배치 타임아웃을 써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시작할 때 없이 빨리 썼어요 <웃음> 아니 잘못 아, 봐서 그랬대잖아요 잘못, 잘못 봤대잖아요 봐줘.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신데 <웃음> 네. 너무 긴장돼서 그러셨대요 아또 그래요? 네, 손에 아... 땀이 나고 긴장돼서 그, 저쪽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웃음> 여기 보지 마시고 대회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배치가 많이 있습니다 아자 굴러 갑니까? 아... 끈자 끈적... 가능해요 회전잘쪄자 말리나요? 말려요 오자 마지막까지 볼까요? 아강진참가자첫 아! 번째 아 세트를 따냅니다 아우 아우 아, 아, <웃음> 아 차가 돋혀지면서 아 정말 긴장 아 많이 했던 강의진 참가자였거든요 아이제 강동국 멘토팀 대주제 멘토팀 2세트 혼합 복식입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경기가 되겠고요. 주재호 팀에서는 조재호 멘토와 송민지 선수가 그리고 강동궁 팀에서는 강동궁 선수와 전지우 참가자가 함께합니다. 자 대회전으로 갔는데 키스가 오, 맞았어요. 오, 키스 되면서 초고 성공합니다. 네. 자 이제 송민지 참가자입니다. 혼합복식을 잃은 이유가 음, 내 말을 음, 잘 들었었다. 아,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되고. 그만큼 기대해도 손민기. 네. 참가자가 충분히 잘해야될 겁니다. 네. 또재밌는게이두 팀의 조합이 비슷한 게 멘토랑 두 명의 참가자가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두 참가자 모두 밀레니얼 세대. 음, 2000년대 2000년. 이후 출생자. 그렇죠. 네. 오, 오. 참가자가 2000년 생이네요. 네. 출발 좋네요. 이 연속 득점. 아, 사실 조재호 멘토도 인도를 빠르게 유명하거든요. 말빨이 칩니다 자, 이정벌이 멋있어. 바로 준비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우와, 우와. 아, 공간이 있었나요? 얇게 아. 쳐서. 야, 야원 쿠션 이후에 준비에 했다얘기거든요 오. 오, 멋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 아직 강동멘토는 계속해서 <웃음> 김영수해설리원만써다고자 <웃음> <웃음> 송민지 어~ 참가자 멘토는멘토는조재오멘토인데 멘토. <웃음> 좋아하는 강구 <웃음> 선수는 이승 어우 뒤로 빠지네조 어이 자 됐어 자 됐어 자됐 화이팅! 어자 됐어 자 됐어 일단 어점을어 번째 어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자어자어 아, 저쪽에 쪽가 있어. 나옵니다. 음, 음. 어 저쪽에 가 있어. 칼스마 음. 아, 아. 있는, 있는 모습. 거이스어스두 아. 음. 음. 자리로 시작합니다. 그게 왜 이쪽에 와이스라했냐면은 알죠? 음. 이렇게 원뱅크를 치고 나서 내공 분명히 여기다 음. 쓸것할으니까 아. 쓸 음. 그렇죠. 이동을 것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죠. 밀려서. 내 선수의 체력 안배까지 생각나네. 그렇죠 그렇죠. 아, 많이 걷지 마라. 자전지홀 선수 2003년생이에요. 거의 딸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 오. 오, 그렇죠. 네. 실제로도 아버님이 김영석 교설명이랑 동 저하고 동갑이라서 하더라고요. 자 어중간해요. 일단은 어중간하게 출발했는데. 자 흘러가요. 워낙에 테이블을 잘 닦아가지고 퍼내진 네, 아, 않아요. 아, <웃음> 더 투포기 잘. 아, 자 이제 조조 멘토 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번 세트 조조 멘토 팀은 무조건 따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땡그샷오 어, 길다. 자. 오밀려요 오, 아, 너무 길다. 부르질 아, 않네요. <웃음> 자. <웃음> 와, 이렇게 길어지지. 지금 이런 3뱅크를 조재훈 멘트가 <웃음> 성공을 시켜줬다면은, <웃음> 네. 지금 이 2세트 정말. 그 조금 더 편안한 경기가 흐름이 있었을 건데, 워낙 강동국 멘토의 기가 세가지고. 어, 오! 어? 어? <웃음> 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때문 아니죠? 그 <웃음> <저 웃음> 때문, 뭐야, 이씨라고 했는데. 그거라고요? 지금 못 풀어봐, 아시죠? <웃음> 저보고한건아니겠죠 <웃음> 아니,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어, 김혜사 교회님이 어, 이쪽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웃음> 강덕문 <강도봉> 멘토가 안된 <웃음> 이후부터는 아픈 계속 네. 저만 보고 얘기하세요. <웃음> 저쪽 좀 바라보세요. 저 여기 좀. 여기 좀 바라보세요. <웃음> 자, 고민이 많아요. <웃음> 네. 승민지 참가자. 다 밀렸어요. 아니, 회전이 많다. 자, 화이팅. 음. 지금 이런 배치는 내공의 스피드로 아, 어느 정도 좋다. 각도를 잡아야 되는데. 자, 너무 강하게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도도 이렇게 밀리는 상황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 노란 공이.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코너 쪽에 완전 완전히 밑으로 지금 확있는것 같아요. 세거를 톡 잘라야 돼. 어. 맞아. 아 큐를 잘르라고 얘기를 uh. 하셨네요. 큐를 잘르? 자르면못 쓰는데? 큐를 잘라. 밑으로 더 밑으로. 어 많이 밑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아지그라는 의미였던, 아,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오. 어. 그래. 들어가나요? 오. 간다르차로 벗어납니다. 아예. 자, 엘로카드 하나 받았어요. 네, 엘로카드언제가 받을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좀 늦었다 싶었지만은 한 번만 더하면 레드 카드, 레드 카드입니다. 아, 아 조금 덜 먹네. 이니 어, 되게 어. 덜리네. 어, <웃음> 아, 강동국 멘토도 지금 떨리다고 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음, 저렇게 긴장하시는 거좀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응. 어, 강동국 멘토는 아무리 결승이 올라가도 응. 떨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금이 걸리면 조금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아, 들어갑니다. 방금 보셨습니까? 음. 얇은 두께를 선택하면서 완벽한 키스를 뺐어요. 음. 그러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찍어주는 아, 그 센스. 들어또 그런 걸 짚어내는 정확한 해설.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보통 해설고 보통 해설이 아니에요. <웃음> 당구 잘 치지, <웃음> 해설 잘하지. 아니, 해설은... 지금 <웃음> 어... 누구 생찬하시는 거예요? 강동 공. 자 바깥 돌리기 리자 조언을 도와두. 해줬어요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연속 득점 갑니다 이렇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강동공 멘토팀 4대3 한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뭐야 <웃음> 아, 참가자 멘티한테 다음 공안 줬다고 포지션 이거 뭐냐고 아... 그만큼 지금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 풀린다는 얘기죠. 잘 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정도 여유가 있다는 네. 얘기니까 네. 얇은 느낌? 오. 자, 마지막 회장이 부족해요. 없어 어그 <웃음> <쓸> 생각이 없었어. <웃음> 수비 <웃음> 완벽하게. <웃음> 오른쪽 내 <내에> 수비 98%. <웃음> 왼쪽 내외 공격 2%밖에 없었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그냥 거의 그냥 수비라고 보시면, 보시면 아 될것 같아요 리버스 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침착하게 해주면 또 조조 멘토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 그렇죠 이야기 좀 오래 하면 카드 나와요 자 장장 가누러 가는 리버스 한번 갈것 같은데 자, 회전력이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여기 전이 조금은 미흡하게 들어갔습니다. 음. 파 패팅. 역시 수비가 통했네요, 또. 네. 음. 강팀들이네요. 빠지면 완벽하게 지금 수비를 네. 해내고 있어요. 저쪽으로 전 많이 주고. 저쪽으로. 네. 참가자의 차례. 아, 긴렸을 수어가 당점을 조금높으습니다 세계. 자, 과연 강동문 멘토가 어떠한 초이스를 알려줬을때. 어우 두껍다. 어우 또 수비야. 잘했어 잘했어. 아. 오, 지금 바탐공 빨간 거흰 공중 계속 <웃음> 붙어가고요. 노랑도에 선악적 쿠전 쪽으로 어. 이동했습니다. 자 집중. 음. 뱅크샷. 이번 공격 실패하면 열릴 수도 있어요. 아, 그, 그쪽으로 봤네. 화이팅!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여전히 한점 맨... 앞서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의 공격. 조지우 멘토팀은 지금 4이닝 연속 무득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강동국 멘토의 지금 전략이 음. 없을 때는 수비. 그리고 있을 때는 확실한 득점이죠. 음. 자 취재하자. 아니에요 됐어요. 썰길 됐어요. 맞았어요. 맞은 거요? 오, 오. 와, 이거를 알았다고요? 아, 음. 자원 쿠션 맞았는데 체게 빠질 줄 알았다는 여기, 그,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 여기 마, 아, 앉아, 앉으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그면안 돼요. <웃음> 그냥 느낌상으로 강동원 선수가 어한번한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아, 알고 알고 에이, 이걸 빠질 걸 알고 어는 아니었어요 다른 의도의 어였어요. <웃음> 너무 부드럽게 나갔다. 그 어인 것 같아요. 송민지 참가자. 아이고 아, 야갔다. 아, 얇아요. 아, 아, 지금 현재 초반에는 그렇죠? 강동국 멘토팀이 그래도 계속해서 득점을 그쵸? 이어가고 있네요. 자, 지금 멘토와 멘티들 함께 하고 있는 포인트를 좀 이렇게 풍성식밖에 이런 세대못 뽑아내고 그렇지.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계속 정리했는데. 조언해주는 것보다 거기에 못보냈잖아 지금. 네. 그냥 방목. 음. 조건이 멘토 같이 40... 그냥 방목 좀 해보는 것도 정도를... 나쁘지 않아요. 내려 둬라. 떨어주기만 하면 아. 고 싶은 대로. 좀더 자신감만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깥 돌리기. 네. 자, 아 좋아 두 점입니다. 정확하게 가네요. 자 이제 5대3이 됐습니다. 격차는 두점 차. 자세 가지 있습니다. 강동 멘몇 멘토는... 가지 해설 나왔어요. <웃음>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는 자세 중에 하나 비켜치기 갑니다. 이스트 철로입니다. 득점. 득점 어, 6대 3. 이제 석점차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오, 몰아치는데요. 자, 아무래도 멘토들은 참가자들한테 그 다음 공 포지션까지 생각하고 지금 공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득점이 되고 조금 더 원활하게 다음 배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깥 돌리기. 그 배치를 아 빠졌어요. 짧게 아 가네요. 자. 그래도 점수는 6점까지 벌려왔습니다. 석점차. 쪽으로맞야맞아 가지고 자 이제 조금 더 진지해진 표정의 조지 멘토. 아까 돌리기 부드럽게 짧게 갈것 같은데. 곧바로 가죠. 네. 점합니다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네. 오, 포지션 상당히 좋은 포지션 만들어줍니다. 네. 바깥 돌리기. 좋았어. 빠질 곳이 없죠?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연속 득점. 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다음 배치 또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자, 길게 오우. 파이브 쿠션으로 공략했는데. 어, 빠질 것 같은데요, <웃음> 빠지죠. 파이팅! <웃음> 응. 흔점을 남겨놓고 일단 추격 마무리됩니다. 아, 지금 이 공격에서 아, 이 파이브 쿠션으로 공격하는 거는 그만큼 두껍게 출발하기 때문에 1접구 하얀 아, 공이 아니, 이렇게 아래쪽에 5쿠션 쪽으로 내려오고 내 공은 2접구 근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어. 이 방법이 공격과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수비까지 개방 음. 공격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와. 아깝다. 자, 키스를 아 하면은 키스 아. 쿠션 이상은 원래 강동선 멘토 잘하는 데 그렇죠? 자, 근데 방금 이 키스 워낙 멀리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옆돌리기 뒤로. 뒤로 가끔 한 번씩은 네, 나무에 뒤로. 떨어질 때 있잖아요. 키스는 <웃음> 두껍게 절반을 중단에 매칭을 해고땅 때리는 거요 오른쪽 공간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성공 동점. 그렇지. 거침없이 갑니다. 자, 시원하게 앞돌리기 특점 성공. <목소리>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이것도 몰라요 또. 시원해지는데요. 그렇죠. 아, 아, 모든 경기가 그냥 가는 경기가 없어요. 야, 원뱅크를 넣지 않고 다시 또 풀어냅니다. 다시 한 번. 어 그렇죠. 그 멘토가 치고 나서 본인의 고민을 약간 해주셨어 본인이 네. 생각했던 게어려면아으로그만 그 어, 어, 어, 어, 네. 지금 이 <웃음> 벤치가 쉽게는 보이는데 음. 키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음. 빼는 게 관건. 코너, 자, 오 빠지면 들어 가능해요, 들어가요. 가능해요. 곡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네요. 어, 오 존업을 호흡 보여주고 호흡 있습니다. 호흡. 자, 이렇게 되면 8점 가운데 절반을 어, 조재멘 토가 그리고 절반을 송민지 참가자가 똑같이 나눠가고 있고요. 지금 무섭게 후반에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엽 돌리기 나오죠. 자, 바로 3쿠션으로 공략인데. 오, 나이스. 네. 4연속 득점하죠. 4연속 득점. 불 붙었습니다. 착. 크아. 자, <웃음> 자 얇게. 수신호가 따로 네. 있어요. 내가 했다, 봐라, 설아 쳐라. 상점. 응, 상단에 무회전 주고 한 4분의 1 정도 쳐면 돼. 자, 왼쪽 공간으로 공략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바로 쓰리쿠션으로 공략인데. 어? 어? 너무 얇다. 아, 너무 얇게 음 때렸어요. 음 그렇죠. 파이팅!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송민지 참가자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네. 어, 맥시멈 주고 느리게. 그렇지, 괜찮아요. 또두만맞만하니다 돼요. 이지 말고 느리게 또께만 맥시멈 자, 지금 역전을 당한 강동궁 멘토팀 다빠졌거든요 그렇죠. 다시 추격해야 됩니다아 너무 두꺼웠네요. 시간하고 많아요. 아 여유로운 미소로 나오셨어요. 조제우 뭐. 그렇죠. 멘토. 어, 지금 남은 점수까지 두 점이거든요. 신공이 코너 쪽에 박혀 있고요. 여섯 점 아니에요? 여섯 점. 아, 맞다. 어, 아, 죄송합니다. <웃음> 자, 레드석 네. 여섯 점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브레오게 스코. 엮돌리기. 자, 키스 완벽하게 빼고 정확하나요 빠질 네. 곳 없습니다. <웃음> 이제 얼마나 맞나? 여유를 찾았냐면 조조멘터가 리액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 약간 잔망스러운 리액션을. 어, 카메라 보고 네. 관계자 바라보고 <웃음> 어떻게 어, 어, 어. 보면 조재형 네, 용... 멘토가 아, 이런 뭐, 스타일의 스타일을 경기를 낳을 때칠 좋은 칠. 성적이 많이 나와아요 네. 아 네. 네. 제일 세게 쳐 봐봐. 탁! 탁! 바다다닥! 여유가 생겼습니다. 의성어를 하고 계시는 <웃음> 어? 좋아 됐어. 가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세, 아, 너무 됐어, 세다. 너무 하자고 회전을 진짜 잘 그렇죠. 줬어, 너무 잘 줬어. 맥시멍. 아, 터치는? 멘토님, 멘토님. 아, 네? 네? 응. 터, 그래도 아, 쿠션에 인기입니다. 터치하면 안된 아, 알려줄 때, 아. 알려줄 때. 나, 나, 나, 나. 와 이제는 좀 강동무 멘토팀이 음, 조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잘 줬어. 급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출발이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옆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성공하네요. 네. 나이스! 자, 그만큼, 방금 이 옆돌리기도, 회전을 빼고 나가는, 음. 이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방금 같이 원팁의 역회전을 사용해서 조금 일적골 두껍게, 음. 그만큼 다음 포지션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공략이었습니다. 이야,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는데요. 라인 좋습니다. 나이스. 달아나자 다시 또 따라 붙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 10대 8, 이제 격차는 딱두점 차. 와, 경기 다 재밌네요, 정말. 아니 진짜 이거 보는 분들이 의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경기가 계속되냐고. 어. 저희 진짜 짠거 아닙니다. <웃음> 진짜 짠거 아니에요. 강동국 멘토. 1 0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키스 좀 뺏고. 만세! 와! 아 10대 9까지 한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자, 조재호 멘토팀이 8이닝에 4점을 뽑아내자 이제 강동구 멘토팀도 3점을 또다시 뽑아냅니다. 그렇죠. 주거니, 박거니. 7이 멘토 전 없어도 돼, 시간을 시간. 응. 확인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열을 주는 멘트를 해주고 들어갔어요. 편하게 치라고. 뱅크샷? 오! 아, 이게 빠지고 말아요. 지만 한 점까지 추격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이번 추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또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배치 받아냈고 풀어나오고 있는 네. 조재호 선수입니다. 달아납니다. 11대 9. 아, 경기 중후반 조재오 멘토 팀의 컨디션이 정말 음, 많이 직접,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짧게 쳐도 되고 직접 쳐는데 아, 짧게 치인면 그 1포인트까지만 보내고.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경기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일단 조재오 멘토 팀은. 멘토 아니고 멘토. 멘토 팀은. 멘토. 타임하우타임하 사용합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의 리드하는 조재오 멘토의 <웃음> 아니 그거를 왜 지적을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솔리원을 <웃음> 아니 자꾸 멘트아니까 헨솔 위원 뭐, 말을 뭐, 못하게 뭐, 만들어요. 자, 어, 그냥 너무 가지 뭐, 그거를. 아 우리 김선식 캐스터 때문에 <웃음> 어 요즘에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웃음> 아니 제가 아니, 직업병이 있어서 네. 발음에. 자, 옆돌리기. 그렇지. 짧게 공략한 포쿠션 공격인데. 네. 아, 좋았어. 좋아요. 아 안도연 수을 하시는 송민지 참가자. 좋습니다. 남은 점수 석점 자, 한 번만 다음 포지션 잘만들어 준다면은 이번 세트 쉽게 가져갈수있습니다 자, 동회전. 빨간 공원 쭉 올라오고, 자, 득점이 되면 또한 번에 바깥 돌리기들어갔어가서 들어가서! 들 끝내. 아, 끝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과연 끝내라고 얘기 했습니다. 응. 넣어치기 칠 건데 한 자, 절반 정도 건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밀면 돼. 네, 110원 주고. 110원 주고. 응. 아, 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을지. 3세트까지 갈지. 그렇지. 자. 넣었어. 자, 자, 자, 자.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자, 끝났어. 끝났어. 탱크샷 성공! 이렇게 1 5대 2세트를 가져가는 조재메터팀입니다. 자아요 시키는 대로 잘하네. 잘하네. 잘할 수있던 경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세트스코어 1대1. 두 팀이 동률이면서 이제 됐어. 여자 복식 아, 3세트로 갑니다. 이제 3세트 경기 여자 복식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 세트스코어 1대1이에요.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국에는 3세트까지 오게 됐네요. 네. 자 이제 강동군 멘토팀의 강유진 참가자부터 출발합니다. 강유진, 전주 참가자, 그리고 이유라, 송민지 참가자 2대 2로 맞붙는 여자 복식 경기. 1세트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자. 5쿠션. 5쿠션으로. 오! 오! 좋아요! 오케이! 네. 초고 초고부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윤진 참가자하고 똑같네. 어, <웃음> 자, 아. 지금 이 배치가 2세트에서 배치하고, 배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네. 1세트, 1세트. 네, 1세트, 1세트. 1세트, 1세트. 네. 그러죠. <웃음> <웃음> 자리, 자리 바꾸세요. 1세트에서는 노란 공을 단단 장으로 더블쿠션 쳤는데. 자, 조금은 쎘어요. 아, 내려가지 아, 않아요. 아, 내려오질 진짜... 않아요. 자, 그래도 일단 강동구 멘토 팀한점 만들어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아, 그세트고똥이사골네 진짜 망치 이쪽으로 그냥 더 도움을 하점 아, 많이 줘. 이게 진짜 팀이죠. 참가자들게 팀을 이루어서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향한 명운이 달려있는 경기입니다. 절리기 자 좋아요 회전력 들어오습니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3세트 여자 복식이 미쓰리 쿠션에 굉장히 아, 어울리는 그럼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팀원들 간의 합까지 이뤄낼 수 있는 3세트입니다 자, 이번 3세트는 어느 팀이 뱅크샷을 성공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음. 그 부분에서 승패가 갈릴 거예요. 네. 뱅크샷 준비합니야 끌림이 아. 조금은 부족해요. 파이팅. 아. 아. 양팀 모두 똑같이 아. 1점씩 만들어냈습니다. 어우. 방금 됐다. 잘했어 잘했어. 진짜 이거보다 한 100마일 세게 쳐야 돼. 아. <웃음> 지금 보니까 네. 4천만 원 상금을 걸어놓고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네. 꼭 우리 어렸을 때땅 따먹기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에요 땅을 딱 어. 확보해놓고 누구들이 능력이 있으면 금씩 따먹어라 네 음. 맞아요 지금 딱그 경기네 맞습니다 설마 지금 이해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이제 이해했어요 키스를 아자 아, 아, 키스가 자. 방해를 했습니다 더블쿠션 노려봤었던 강유진 참가자 이게 총 무적 상금이 4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음... 계속해서 상금이 쌓여가는 거죠 자 음. 언니가 자신 있는 거 치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 아, 제어시스템에 약간은 그렇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심판들도 벤치 타임아웃이 있어요. 음, 그럼요, 네. 이름, 이름이 비슷하네. UUGG 이래도 가네. 음. 야. 아니, 두팀 지금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음. 방, 방송에 얘기는 안 하는데 나이 차도 딱 비슷해. 어. <웃음> 어. 응? 치세요. 이제 이유라 참가자, 두 번째 이니. 야 어중간해요. 조금 더 왼쪽으로 밀려갔으면 득점할 수 있었던 상황. 자, 이제 전지우 참가자의 차례입니다. 이 공은 앞으로 연습해가지고 세트 스코어 1대1에서 3세트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쓰리 되면, 쿠션 3라운드요. 패스피드만 있으면 맞다 다음 라운드 진출하면 선수들이 선수들 200만 원의 상금을 네.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300만 원이니다 그렇죠. 다음 라운드 진출하면. 네. 네.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금 배치인데 아. 자, 옆돌리기로 갔어요. 키스가 가까이인데? 네, 아, 아, 키스를 빼지 못합니다. 어, 이번은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그렇죠. 응. 가끔 한 번씩은 맞기도 하더라고요. <웃음> 이번에 정확했습니다. 지금 <웃음> 이제는 송민지 참가자.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전지우 참가자의 단발머리, 음. 송민지 참가자의 단발머리. 음. 뭐 약간 좀 묘하게 비슷하네요, 느낌이. 자, 대회자인데. 긁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득점으로 끝납니다. 쉽지 않은 공이었고요. 어, 어. 다시 이제 지금 강유진 참가자의 차례. 맞출려고 치다 보면 은 지금 유튜브 빌리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유진 어, 참가자 그 강유진 참가자가 b i 구 a k a n g u Changu, Changu, Changu, Changu, Changu, Changu, Changu, Changu, Changu, 쪽 까돌리기로 아 야. 키스가 나네요. 아 키스가 방해했어요. 그럼 네. 주, 뭔가 일... 이렇게 복잡하죠. 이게 얼굴이 지금 매칭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강유진 참가자가 당구 일기를 쓴다 가니까 주된 내용이 뭘까요? 그 단부에 네, 대해서 부족한 점을 회 굳기를 하는 <웃음>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본인이 기록 가고 네. 부족한 그렇죠. 걸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맞아요. 아 괜찮네요. 그것도 자 조금은 얇았어요. 짧게 떨어지고 맙니다. <웃음> 여전히 일대 동점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선지우 첨가자. 이렇게 보니까 이유라 참가자가 조금은이큐 잡는 게좀 짧아요. 지금. 조금만 더짧 본인의 이 키하고 큐 잡는, 글립을 잡는 부위하고 조금 비례를 하거든요. 너무 짧게 출발을 하기, 게 잡고, 어, 스트록을 하기 때문에 숏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뒤에를 잡아주면서 롱으로 팔로우로 길게 해줘야 되는데. 저쪽 팀 멘토 하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잡고 치고 있다. 저는 중립입니다. 자 좋아요. 돌렸어요? 힘 있는 힘 있는 자 아, 힘이 돌아가는데.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해요? 들어왔습니다. 특출합니다. 정확히 붙었어요. 됐어요?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웃음> 아, 저, 저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와. 방금 전지우 참가자가 안굴러갈것 같으니까 배로 살짝 테이블 밀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테이블 무게가 얼마인데? 제 눈에는 봤어요. <웃음> 아,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 다 <웃음> 칩시다. 어쨌든 그간절함이 <웃음> 통했어요. 어마어마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2대1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그냥 쳐도 되겠다,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행복을 정중앙에 놓고 경기 플레이 합니다. 음, 자세가 아, 스컵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노란 공 왼쪽으로 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 두꺼워요. 괜찮다. 그렇죠. 벗어납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노란 공이 코너 쪽에 마, 붙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트이스가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키스를 저리기. 빼기 위한 두께인데 음. 너무 얇았네요. 네, 퀴티 퀴티 인정을 하고 돌아갔어요. 한점 앞서 있는 강동국 멘토 팀. 한번 잡았다 풀었습니다. 회전 눈높이 줘도 될것 같아. 어, 비교치기, 어, 야, 또 강유진 상과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의논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네요. 좋네요. 그렇죠. 어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힌트가 될것 같아서. 어 하지 마세요. 뭔말못 하겠어. 안돼 안돼. 말하지 못하는 에설리언. 회전... 김현석 회전리언과 함께합니다. 야 이제 얘기하세요. 두껍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비켜치기로. 아, 뭐. 어 다시 또 노란 어, 공이 코너 쪽에. 당점도 위로 올라가야 돼. 회전도, 회전도. 원튼을 안 줘야 돼. 조금의 함정이 있었던 <웃음> 배치였는데 자 이번 이유라 선수 참가자의 배치도 만만치 않아요. 모두가 숨지르는 가운데. 아, 키스 하면서또 아 얇게 맞았습니다. 한점 앞서 있는 강동북 멘토팀 이제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자 2대1에서 좀처럼 스포어가 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접시. 어. 어 키스 나면서 노란 공 빠졌는데 뱅크샷 아, 쓰겠다. 아로이 신공만이 가네요. 여전히 한점 차. 드디어 뱅크샷 찬스 왔습니다. 어 지금 신공과 빨공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비록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일리적과 음.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번 7이닝 엄청난 다득점 가능합니다. 야, 앞서 2세트 막판 엄청난 백포셔 보여줬거든요. 자, 열 어, 개. 자. 행운의 득점. 한 번의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스코어 3대 2. 아 송민지 참가자 오늘 뱅크샷 되는 날이네요 아, 아, 어떻게 보면 송민지 참가자는 지금 이 행운까지도 알고 꼼꼼히 선택을 꼼꼼히 한 거예요 꼼꼼히 자, 꼼꼼히 현명한 선수예요 자 이제는 오, 이유로 좋다. 참가자가 자 키스 만난다면 키스만, 키스만 됐어, 됐어. 네, 키스 뺐어요? 키스 뺐어요? 자, 아 이겼거든. 길게 빌리네요 음, 잘 쳤어 잘 쳤어 자, 이제는 추격자가 됐습니다. 전지우 참가자. 다 빼고 언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웃음> 투기하지만 지금. 아, 아니, 그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 6명의 참여자는 진짜 쿵쾅쿵쾅쿵쾅. <웃음>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자 좋아요 테스트 볼까요 됐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곧바로 동점 와아 상대가 점수 만들어낸 이후에 곧바로 동점을 만들고 있는 전지호 참가자 흥미진진합니다 일정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할 확률이 많았는데 그 함정을 완벽하게 지금 잡아냈어요 아 저희가 이게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걸리는 3 세트다 보니까 저작간 이상한 얘기할 생각이 들질 않아요 지금 경기에 몰입이 됩니다. 저는 드는데요. <웃음> 아 그러시구나. 아, 대단하셔자옆돌리기 자, 일단은 또, 짧아요. 짧아. 일단은 짧은데 자지아 아, 올라오지 짧아요. 않아요. 짧아요. 네. 대 3, 정확히 같은 점수입니다. 양팀 모두 여, 8점씩을 남겨두고 있고요. 200만 원 빵.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웃긴 얘기였나요? <웃음> 예. 빵이 뭡니까? <웃음> 아, 쪼리라는 단어도 쓰신 그 분이 저한테 빠을 <웃음> 얘기하세요, 지금. 자, 일단 뭐, 키스 뺐어요. 아, 조금은 크게 회전이 뭐, 되는데 그렇죠. 어, 장축에서, 글쎄요, 밀력하면서 아, 여기까지 아, 멈춥니다. 갈게요,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잘 쳤어. 네, 잘 쳤어. 잘 쳤어. 키스 네, 잘, 잘 뺐네. 응. 이야, 자세는 아니야, 조금 불편한데. 네. 조금 더 시원하게 쳤으면 뒤, 뒤로 들어갈 수 있었지. 지금 타임아웃스는 이미 사용했었던 강동무멘토 팀이고요. 자얇무롭게 네. 그렇군요. 잘 쳐요. 찾아왔어. 이 공을 풀어내네요. 아, 자세 잡았다가 다시 풀고 한 거거든요. <웃음> 그렇죠. 그만큼 원뱅크를 치려다가 불편한 자세 때문에 안으로 짧게. 자.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대3한점 앞서나가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 자, 대회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 수트럭 좋다. 자 키스 만나면 돼요. 가능해요. 키스 오. 빠졌고요. 네, 제발. 플레이 올라옵니다. 제발, 제발. 들어가줘 점수는 5대 3.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강효진 참가자가 잘 치네요. 어, 딱이 어떠한 배치가 왔을 때 두께를 선택할 때이 타이밍 음. 그 모든 부분들을 알고 치는 것 같아요. 어, 극찬을 또 해주셨어요. 평판이에요? 그, 그 정도는 해야죠. 잘 <웃음> 봐요. <웃음> 장축창축 맞고 네, 짧게 가면서 아, 하지만 말씀해. 이번 이닝 점수 두점을 따냅니다. 5대3 앞서가고 있는 강동북 멘토 팀. 그런 거고 이제 빨리 치는 취소도 잡아져요 조금 더 늦춰야 돼요. 아니면 더 뜨겁게 쳐야 돼요. 아, 이 배치 선수들 고민이 좀 길어집니다. 그렇죠. 음. 요거는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나요? 어, 대략 약. 배치 타임 아웃. 크게 보면은. 대리야. 그렇죠. 어? <웃음> 자, 어? 이규제했는 이 너무 급게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착륙할 때 이렇게 두발 벌리고 아, 아, 작, 아, 다시 날아갈 아, 뻔했어요. 아, 그, 네. 멘토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제리 쪽을 원백크 넣어 칠 약간 두꺼운 쪽으칠 거야. 그리고 공 회전은 안으로 대회 상단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단에 맥시멈을 칠리기는 코너에서 뭐미이 코너 쪽이 되좀고 많이 일어나는 느낌으로 가야 돼. 끌리 밀리고 자 그래서 밀리면 무조건 토크 션으로 맞아원투 그러니까 응. 쓰리에서 응. 직접 맞춰요 응. 응. 그만만죠할수 있다 응. 어, 시원하게 저거 교대용 멘토가 치면. 뭔가 치면. 이야기할 때이 이바 가참가자가 얼굴이 안 좋아요 좋아. 어 그래도 이번엔 열심히 듣는 거같아어 이번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자 어. 음. 바깥 돌리 가요. 들어와야 돼요 아. 중, 바퀴 들어가지 못했네. 아, 아. 완전 어. 벤츠 타임아웃까지 썼지만 무득적으로 끝 납니다. 몰라. 분명 아, 의도는 바로 쓰리 쿠션으로 뭐. 공략했을 건데. 자, 그건 만들어야 그만큼 코너에서 출발하는 바깥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 옆 돌리기 하더라도 빠질 공간도 좀 많은데. 그렇죠. 쉽진 않아요. 정확한 스트로크이 필요합니다. 얇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빠지고만아요 힘든 역돌리기. 네. 야 송민지 참가자도 근데 표정이 변화가 그렇죠. 전혀 없어요. 음. 경계할때 보면.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고 네. 있는 송민지 찬가자. 얇은 두께. 자, 괜찮아요. 절제. 괜찮아요? 회전이 어, 없다. 어. 자, 들어가질 않네요 아. 까비까비. 자, 그리고 노란 까비 공, 까비. 빨간 공 코너 쪽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앞쪽에 흰공 빠져나와 있습니다. 되는데, 이 두께를 겨냥해서 회전을 던지고 쳐야 돼 어차피 더두꺼운 키스하자. 그치. 전주 참가자, 어떤 선택할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역시나 뱅크샷 준비합니다. 길게 포쿠션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다. 쓰리? <목소리> 포! <목소리> 아, 사이로 빠지네요. 아 근데 지금 이 배치는 포크쿠션보다는 내공이 긴 각도에서 출발할 때는 항상 쓰리쿠션으로 바로 공략하는 게 조금, 아,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 그리고 조금 진짜. 짧았다 아이고, 싶으면 그러면은. 빨간 공 맞고도 충분히 또 그럼요. 확률이 한창...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역 돌리기. 자, 힘이 실렸어요. 오, <웃음> 빠져버리네요. <웃음> 음. 아, 공간이 꽤 있었습니다. <웃음> 그만큼 일적구가 붙어있을 때는 옆돌리기. 자, 조금만 힘이 실려도 투쿠션으로 살짝 휘는 현상이 음, 많이 일어나고. 음, 붙어있어 가지고. 음, 음. 위원님이 힘이 음, 빠지신 핸드, 것 같은데요. 음, <웃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아니, 그만큼 저도 어, 지금 음. 이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 자, 예선전 때는 또 어느 정도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은 또 반대로 내일 결승전에서또텐션 올릴 수도 있어요. 내일 아니면. 모래죠. 자, 이슛를 빼야 되는데. 아, 아. 와, 키스를 광고, 빼지 못합니다. 광고에 대해서 많이 참, 알지. 여전히 오전... 5대3 두점 차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 이닝은 길어집니다. 자, 지금 9이닝째 부처 5대3의 스코어가 계속해서 묶여 있거든요. 송민지 참가자, 좋아, 강한 회장, 네, 그렇지. 갑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이제 스코어는 5대 4. 음. 좋아. 무지아 진... 아, 아무래도 다음 포지션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송민지 참가자가. 그렇죠. 상당히 날아온 배치가 죄송합니다. 왔는데. <웃음> 어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야. 이 공, 어렵죠. 네. 어려운 공이었고요. 아직까지는 5대4 한 <웃음> 점을 앞서고 안 있는 강동우 팀입니다 아, 키스가 안아 어. 근데 키스가 안 나. 오, 더 들어왔었어요. 다시 그래. 또 전지우 참가자의 차례. 내가 위원님이 멘트가 음, 약간 그 버벅크시잖아요그 <웃음> 네.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계속 이제 선수가 나오면 이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얼굴이랑. 얼굴이. <웃음> <웃음> 장깐 나가 누구냐. 어디 보자. 왜요? 어디 보자. 아니죠. 맞잖아요. <웃음> <어쩌나요? 이제> 주요 일일도 <웃음> 보고, 또 데이터를 또한 번씩 점검하는 우와. 차원이죠. 오, 키스 뺐어요? 네. 아, 짧아요. 네. 아, 아 짧아요. 자, 아, 근데 이 중결승이다 보니까. 네. 저의 그 중계 그 패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 어떤 패턴인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근데 <웃음> 자...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이, 이 멘트가 이 경기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아! 아 악영향 악영, 악영 악영향 악영, 악영. 악영. 혹시라도 힌트가 될까봐 아, 말씀 그렇죠. 못 하신다는 거죠 치고 나서 오, 얘기하세요 오! 들어 가나요? 아.. 쇠는 좋았으나? 이스 나이스 저 공간으로 네. 빠지면서 여전히 스콘 유지됩니다 5대4 회전이 살짝 빠졌어 그래서 그리고 조금 좋지. 재밌게 경기가 운영됐으면 더 아, 즐거움으로 중계를 할건데 네. 오.. 음, 회전이 와. 빠지면.. 말 잘못하면.. 살벌하죠? 네! 시원하게 져가지고 두 올게 아 아니, 그도 그럴게 이 경기 끝나면 진짜 이제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더 눈빛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가 자신 있게. 어떤 선택을 할지. 쓰리 아, 쿠션을 음, 선택할 겁니다. 선택할 겁니다. 어, 우와 돌렸고요. 자! 아! 야! 오, 정말 좋아하는 장유진 참가자예요. 아니 충분히 감탄할 만했어요. 방금 그냥 평범하게 바깥 돌린 게 아니고 뭔가 마법이 좀 들어갔어요. 회전을 빼고. 아. 저도 잘 모르는 기술이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웃음> 회전을 뺀것 같은데 뭔가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지우 참가자에게 갑니다. 오, 잘 쳤다. 회전. 장축에서 올라와요. 다요, 어, 연속. 연속 갑니다. 자, 이제 넉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7대 4. 자, 기회는 온다. 강유진 참가자. 이게 <웃음> 리 <리얼이> 시작 같아. <웃음> 시작 같은 느낌이야. 어. 지금 두 선수가 대단한 게 정확히 사, 넉 점, 석 점씩 해결해 가면서 함께 지금 일곱 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옆 돌리기. 긴 쪽으로 봤어요. 올라와서 자! 아 8점째, 8점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대4, 이제 격차는 넉점차 야, 그도그럴게 강유진 4득점, 전주선, 전지우 전주참가다 전지우 4득점, 골고루 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두 선수 모두 지금 구역이 3년씩밖에 안된 아. 참가자예요. 야. 자, 당구 3년 치고. 이 정도 기량이면은 벤 타이거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보신 게맞으시겠 네, 이번엔 잘 봤을까요? 아니, 분명히 이번 잘 봤을 겁니다. <웃음> 얼마 안 남았어? 잘못봤네 음, 자. 50%네. <웃음> 자. 고게워 아, 여기 저기 있요 맞아요. 음. 20초 남았어요. 어, 저기 원뱅크칠 거야. 네. 밑으로 많이 주고 맥, 어, 투팁 이상. 맥시멈 주고. 밑으로 많이. 줘. 어, 이렇게 치면 안돼 조금 끌리는 느낌을 줘야 돼. 시원하게. 어, 너무 시원하막 적당한. 네, 네. 어. 리스타임아웃 어, 강동국 멘토가 너무 잘 물어봐. 그렇죠? 음. 자, 그만큼, 그만큼 원뱅크를 그렇게 치면 안 끌려. 네. 평범하게 그냥 밀어서는 조금 짧아질수 있기 때문에. 뭔가 파이팅. 또 다른 주문을 넣어 줬어요. 지금 뱅크샷 <웃음> 들어가면 이거 10대 4예요. 한 점만 남겨 놓게 됩니다. 서포트 인 지금 또 다른 한 점입니다. 매치 포인트예요. 그렇죠. 또 올게. 또 올게. 탱크샷. 전지우. 자! 자! 정확하게 자! 들어갑니다, 전지우. 매트 포인트! 이제 10대4 다음 라운드 진출까지 단한 점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멘토의 지도가 있었지만 그만큼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전지우 참가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단한 점. 다음 라운드까지 단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타임아웃은 소진됐고 강효진 선수가 저 해결해야 저 되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지금 되게 아프신 거 아니죠? <웃음>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웃음> 타임하우스 요청하면서 시간 충분히 활용합니다 그렇죠 야, 딱히 많은 선택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저쪽 자리에서는 제발 들어가지 마라 제발 들어가지 마라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야, 정말 긴장되는 <웃음> 순간입니다 염주 없나? <웃음> 염주로 좀 이렇게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결정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점, 강유진. 와, 자, 좋다. 길게. 어, 어, 잘 쳤어. 와, 진짜 잘, 잘, 잘, 잘, 잘 쳤다. 잘 쳤어. 올라옵니다. 자, 진짜. 올라와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이서여경 Wow. 다음 라운드에 강동국 팀의 진출합니다. 아, 강효진 아, 전재우가 아, 그니까. 이제 4라들드 갑니다. 아, 아, 자, 그만큼 길게 세우치기인데, 자, 일적과 내공이 아, 분명히 아, 만나는 타이밍이 또 있었어요. 또 적절한 회전력과 <웃음> 두께, 와. 완벽한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이닝에 타이런 만들어내면서, 하이럿 하이럿 만들어내면서 하이럿 결국, 하이럿 경기를 하이럿 하이럿. 결국 경기를 끝냈습니다.